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골프 이경모프로입니다 우리가 드라이버를 멀리치려고 할때 나오는 실수와 그리고 올바르게 드라이버 거리를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라이버를 멀리치려고 할때 나오는 실수 중에 하나는 바로 힘이 들어가는 건데요 사실은 힘이 들어가는 것 자체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힘이 들어가면서 회전의 반경이 작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셋업 잡은 상태에서 공을 멀리치고 싶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어깨가 이렇게 위축을 하게 되는데요 어깨가 위축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회전의 반경이 줄어들면서 가속을 낼수 있는 구간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힘이 들어갔을 때 거리가 더 줄어드는 거고 가속의 반경, 회전의 양 자체가 적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컨택도 정확하지 않게 나오게 되면서 거리가 줄어드는 거겠죠 물론 제가 방금 친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멀리 치고 싶으실 때는 몸에 힘이 들어가도 좋으니 회전의 반경 자체를 크게 만들어서 클럽이 가속을 받을 수 있는 구간 자체를 많이 만들어 주시면서 힘이 들어가더라도 몸이 크게 크게 움직인다면 자연스럽게 클럽 스피드가 빨라지면서 공은 멀리 가게 됩니다 우리가 공을 멀리 치고 싶을 때 하는 두 번째 실수 바로 회전입니다 방금 전에는 회전이 있어야 멀리 칠수있다그랬는데 이번엔 또 왜? 회전 때문에 공을 멀리 칠수 없다라고 할까요? 공을 멀리 치는데 필요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바로 클럽 스피드. 그리고 두 번째는 정타. 이렇게 나오겠죠. 정타를 맞으면 공이 멀리 가겠지만 애초에 클럽 스피드 자체가 느리다면 공은 절대 멀리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클럽 스피드를 늘리고 싶어 하시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포인트가 숨어 있습니다. 클럽의 스피드를 늘려야 되는데 우리는 다 몸의 스피드만 빠르게 하죠. 회전은 간 상태에서 클럽은 두고 내 몸만 빠르게 돌면 은 클럽 스피드는 살아나지만 이상한 방향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클럽이 움직이는 라인 자체가 틀어지면서 클럽 스피드가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볼은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고 중앙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공이 정확하게 맞지 않기 때문에 절대 거리가 멀리 날 수가 없게 되죠 우리가 공을 가볍게 칠 때는 정확한 길로 클럽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왜? 체와 몸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이죠 일체감을 최대한 살려서 허리 회전을 빠르게 할때 어깨 회전을 빠르게 할때 그리고 힘을 왼쪽으로 밀어 넣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개의 동작이 다 클럽이 다른 곳으로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세 동작 전부 다 나의 몸의 움직임에 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클럽의 움직임은 포커스가 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를 빠르게 멀리 치고 싶으실 때는 항상 클럽의 움직임을 만들어두고 그 움직임을 몸으로 더 빠르게 만들어주는 총두 번의 가속을 만들어주면 올바른 길을 타면서 클럽 스피드가 빨라지기 때문에 공이 더 멀리 갈 수가 있게 돼요 백스윙한 상태에서 단순히 몸을 빨리 돌리면서 클럽 스피드를 늘리는 게 아니라 클럽의 길을 제대로 만들어주면서 속도의 시작, 첫 번째 가속 그 길을 따라서 몸을 회전시켜주면서 두 번째 가속 이렇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웃음> 공을 그렇게 강하게 치지 않고도 가속으로만 가지고도 클럽의 스피드를 살려주고 그로 인해서 볼 스피드가 살게 되면서 거리가 늘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을 좀더 멀리 치고 싶을 때, 클럽의 스피드를 살려주고 싶으실 때는 항상 몸에 힘이 들어가도 좋으니까 회전의 반경 자체를 넓혀주시고 클럽의 움직임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올바른 길을 태우시고 그 상태에서 첫 번째 가속을 몸의 회전으로 두 번째 가속으로 인해서 클럽 스피드가 살아날 수 있게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공을 맞추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공을 맞추면서 클럽 스피드가 살아날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면 미스샷 없이, 실수 없이 공을 조금 더 멀리 보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드라이버 거리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던 범스골트, 이경몬 프로였습니다